16년이 됐어요, 16년. 사람으 치면 중이인가 중학교 3학년이죠. 어린놈의... 네. 아! 그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아카두목입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바로 마비노기! 진템 명패! 명패. 아, 아, 네. 고인물들의 아이템 속, 인벤토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 진품 명품들을 보는 시간을 네, 가질 선수죠. 겁니다. 어, 네. 오늘 또 궁금하신 분들인데, 오늘 또 아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체류이 입었잖아 또, 이렇게 또 TV에서 봤던 거그 진품명품 있잖아 그거 그쵸 네. 불 패러디가 오늘 찐템 명템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 주신 거를 소중화해 봐야 되다 보니까 동장을 입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도네이션을 쏘시면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아 그쵸? 그쵸 네 아유 아이고, 고사산니산 아이고, 우리 마비노기가 아이고. 이제 올해 몇 주년? 16년이 됐어요 16년 사람으로 치면 중2인가? 중학교 3학년이죠. 어린놈의. 네. 어린 우리 마비유이도클 만큼 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고인물이 많아. <웃음> 마비노기, <웃음> 썩은 물. 고인물들의 아이템 속, 인벤토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 진품, 명품들을 보는 시간을 네, 가질 선수죠. 겁니다. 네, 저희가 저일차적으로 심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상품도 당연히 이제 1, 2, 3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자, 먼저 일단 3등은요. 빽다방 커피 쿠폰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오 아, 참으로 선정 기준은 내 거예요. 왜냐면 아 내가, 내가, 내돈내돈 주고 하는 거 만좀더 올릴 수 없나요? 왜? 5천원하고 어 라비노기 아이템하고 교환할 수 있는 데넌 물가의 기준이 딱뭐고생어 이렇게 있는 거에요? 아니요 이거 5천원 보고 생각한 거는 전에 포였어요 아. <웃음> 2등의 여유 역시 바스킨라빈 31 아, 파인트 오. 아이스크림 쿠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하. 파인트 쿠폰 아이스크림 가격 모르면 좀 밖에 나가 죠 대망 1등 치킨 세트입니다! 와. 치킨 치킨이면 요즘 고세공의 한 16분이 해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 개막전을 먼저 열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웃음> 나와주세요! 아왜다죽어가왜다 아, 아, 아, 아, 죽어가세요 또 빨리 <웃음> 부르라고 아, 다리에 지났어 저거. 와 앉아있는데 나 다리 지나가고 죽겠는데 부르지는 않고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네. 맞아요 여기 카레가 저기... 아, 아, <웃음> 자 어이구 이거 현물로 가지고 전데이 뭐죠 이게? 자 일단은 전 찐덕이었어 서울 코믹이라고 이제 다들 아실랑 아, 아 알죠, 알죠? 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리바리 들 어. 그런 회지들입니다 어. 자 천천히 소개를 하자면 판제를좀 해주세요. 자 제네레이션 2.5라고 네 이거 한참 이거요? 이제 G3 다크나이트 G3까지 네. 있는 좋아서 그 그냥 내셨을 거같은데아 그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테마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웃음> 어. <웃음> 사람들 재밌는 부분만, 몇 컷만 보여드릴 거예요. 다안 응.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들 그거 아시죠그 당시 나왔던 신문에 이런 거에는 그 당시 사회상이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그 당시 마비노기 사회상이 담긴 동인지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모르간트랑 이제 G3에서 루이리랑 싸우다가 모르간트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모에 모에 모에 한 상상 속의 모르간트의 모습이. 상상 속의 모르간트. 마비앤피스 네. 네 요거 요거 이제 아 그렇지 이거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소년의 오마가씨 <웃음> <50000원> <웃음> 이제 그저때 당시에는 이제 소년의 로망이라 해가지고 여자 뉴비웨어를 입고 예. 치마를 아, 입고 남패도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 아, 약간 그치. 이렇게 외쳤던 그게 지금 기묘의 기묘지.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지금 기묘한 세트가 나온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막.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이제 연재 작가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복근 회지, 막노동 복단, 은늑대 아이고. 이거 패제 진짜 재밌을거진요아자 이런거 루에리! 하지만 루에리가 출동하면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이분 유명하죠 네. 이분은 정말 유명하죠 그 여감사도마님이시고요 네. 어이당시에 코미골드에서 정말 잘나갔던 그 동인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 어. 네이버에 그 트럼프라고 음. 그거를 이제 연재만화를 하긴 음. 지금 옛날에 마비노기 연재작가분들이 작가 되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어. 맞아요. 음, 계란계란님 계란 네. 이런 분들 너무 유명하시고 참 대단하신 거 같아 그쵸? 와 이거 뭐죠 이 낡은 고서적 같은 이 느낌은? 열어보겠습니다 봐. 뭐. 어. <웃음> 자 나름 어. 좀 해볼까? 고서를 지금 <웃음> 고서를 좋으십쏘게 야 지금 고서를 지금 <웃음>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에리노커입니다 에리노커 애리모커. 아, 근데 이거 마우스패드인데 오래돼가지고 이게 와 아. <웃음> 지금 요즘 시작하는 사람 모르는 서버에 이름이 적혀있어 골프 울프베어 서버 무료 캐릭 생성 쿠폰 캐릭터 상품 20% 할인권에 자 신규 계정 이용 판타지 라이트클럽 15일 무료 이용권 와 완... 여러분 베어서버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 여, 네.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아니. 골렘과 베어서버는 지금 이 종이에 남아있어요 아유, 여러분 아, 아, 아, 이거 약간 좀 진품인데 플레타랑 틴이 있어요 아, 네. 이멤마가 나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 G2에서 G2... G3 네. 넘어가는 어, 사연입니다 네. G3 그러니까... 스페셜 버전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아마... 와 여러분들 이 당시 연도기 와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진짜 그인호가 역사의 그 증표 아닐까 어? 어. G1 시즌이 정확히 날짜가 2004년, 2004년 6월 22일이네요. 네. 그다음에 G1이 나오고 G2 2004년 12월 22일에 나왔네요와 G3가 이제 2005년 6월 22일에 나왔네요. 와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여기 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뭐 어. 아, 자 G3 시즌 2 하우징 생산 및 기타 스킬 랭크 6랭크 제한 해제 야! 제한. 나 때는 6랭크 제한 해제 야. 때가 막. 뭐? 그때 그렇죠.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어. 길드에 들어가려면 이제 전투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음. 그때 기준이 666 3개 이상 6662개이상 아, 야, 어,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 안 돼? 그래, 그래, 뭐아 그래요 그럼뭐 있어요? 이때 똑같아네 있어. 이게 또야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 그렇지! 이리아라는 예. 거대한 똥 예. 내가 듣기로는 그 인플레임즈라는 분께서 예. 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위에서 시켰다라는 아, 그때, 그때 내가 마비노 기 제대로 한거 토박이가 아, 아니네 토박이가 야똥 태생이네 어? 어? <웃음> 나보다 지금 잘해? 야진짜 토박이는 티르코넬에서 태어나야 돼야 태생이 구리네 이리한테 아... 태어났으면 어디가서 말 걸지 마라. 말도, 말도 걸지 마라. 아... 아유, 씨. 마비미 들어와. 야, 이리한테. 이리한테. 이리한테 태어났대. 아... 와! <웃음> 시간이지 나도 마비노 유저분들 금손인 거는 여기 있는 것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올. 와 여기 흑교성님 그분이 맞나? 어, 흑교성님 흑요, 계신데? 잠깐? 근데 그림체가 잠깐. 비슷한데 봐봐, 어, 님들. 봐봐. 아님 어, 봐봐. 아그 아, 에이 그냥 닉네임 닉네임 비슷... 비슷한 건가? 그냥 그지 같은 분이시겠지.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개막식 이렇게 <웃음> 끝났고요. 아 역시 솔직히 <웃음> 참가했으면 진짜 상 받을 말씀.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이 뒤에서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패널로 곁들여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래기다렸습니다 이제 유저분들, 아, 어떻게 네. 하실지 한번 보면서 한 건.